자 오늘은 플로트 레이아웃 복습과 포션 레이 a y o u t box. The layout box is flex layout. The layout is 이 little bit of a layout. t 지 e layout is a little bit o 이 a layout. 트를 e 속성이 이렇게 왼쪽 정렬 혹은 오른쪽으로도 갈수 있고요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됐는데 부모가 이렇게 자식의 사이즈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 자식들의 플로트가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에게 보통 레이, 클래스를 지정하는데요 클리어 픽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부모에게 너가 이제 플로트의 끝이다. 너 안에서만 플로트가 될 거다라고 지정을 하면 이렇게 부모의 사이즈가 다시 정확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플로트 레이아웃이었고요. 자, 포지션 그때 제가 포지션 뭐라 그래야 되지? 네, 포지션 뭐뭐뭐 있다그랬죠 종류가? 릴레이 e 브 a 솔트픽스 t 스테틱 e 가지 있 o 고 u 습 t e f i x e d s t a t i c 티브지있라그썼죠제다 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하나씩 어. e l a t i v e 가 뭐라 그랬죠, 제가? 그 부모요, 네. 부모, 네, 부모, 포지션의 부모, 네. 네, 포지션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요. 어, 역할을 하고 기준점이 된다고 했어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앱솔루트는 자식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네. 부모를 기준으로 실 지정. 하고 부모는 누가될수있다 그랬죠? s o l u t e relative 음. 네, 정확해요 이렇게 a b s o 는 자신을 포함, s t a t i 을 제외한 모든 속성이 부모를 가질수있고요 네. fixed. f i 네, 그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위치를 적겠다라는 네, 진짜 졸린가 보네요. 네. 음?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위치를 지정입니다. 자,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아마 쓰실 때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론적인 건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네? 이두 가지 레이아웃을 제외하고 플렉스라는 레이아웃을 알려 드릴 거예요. 네. 플렉스는좀생소하지 않나요? 그 플레... 플렉스가 플러지플레스. 혹시 f l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f 플렉시블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유동적인.. e x Flex. Flex. Flex. f 멀티플렉스 e x Flex. Flex. Flex. f l 나눈반쯤 네. 감고 있어 아이고 자 플렉스도 그 포지션처럼 부모와 자식이 존재해야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레이아웃을 지정을 할 지금 랩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줬고요 네. 자식에게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줄게요 네. 한.. 뭐 여러개? 자그 상태로 랩이 얘는 디스플레이 속성이에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면은 이 공간을 플렉스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플렉스 랩이 언 랩으로 되어 있어요 노랩 네. 어, 노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레이아웃을 그 정렬하기 위해서는 감싸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감쌀게요 그 옆으로 많아졌을 때 밑으로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의 속성이에요 랩이 비 밑으로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라는 속성이라는 얘기죠. 아, l e t 이거 하면서 보여 드릴게요. 자, 네. 그다음에 랩 안에 아이템. 얘네들은 부모가 이미 플렉스가 돼서 플렉스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플렉스 1 0 어, 10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아, 잠깐 잠깐. 잠깐. 10 하고 높이가 없어서 높이를 배피셀을 지정하고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준 다음에 붙여있을테니 한 조금씩 띄워줄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정렬이 됐는데 뭐라, 어, 배수로 정렬이 된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플렉스 1이라고 적었죠. 네. 이게 위드 쓰고 이게 하이스에요. 네. 이거 가로, 세로거든요. 가로, 세로인데 비율이에요. 1배율, 0배율. 그래서 저 0배율은, 어 만약 얘 혼자, 아, 이걸로 숙성해서 안 돼요. 그, 아, 사이즈가 지정돼 있어서 그러구나. 사이즈 지정이 안돼있고얘 혼자 지금 200이에요. 200 픽셀이에요. 높이가 네 얘네들은 높이값이 없죠 지금 네 없는데도 지금 200 픽셀 따라갔어요 그부모가아부모가 어, 아닌지 지금 그 가장 긴 높이를 가지고 있는게 얘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 네. 돼요 네 1, 여기서 1배율을 눌러버리면은 부모 기준이 네. 돼요. 네. 근데 영어로 해놓으면은 그 자식들 중에 가장 큰 놈의 길이를 따라가요. 네. 그리고 이게 배율이라서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알아서 줄어드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지금 배율이라서 몇 개를 넣든 다 얘다 1대1대1 비율로 될거예요 제가 지금 네. 이 플렉스 랩을 해놨잖아요 네. 이거를 지우고 200픽셀을 뒤에다 추가할게요 이거는 엘리... 그 자식이 가지는 최소 사이즈에요 자식이 가질 수 있는 최소 사이즈만 정해야 한다 네. 아 가질 수 있는 최소 사이즈가 아니라 줄어들 수 있는 최소 사이즈에요 줄어들 수 있는 사이즈가 이제 네저 200... 200픽셀 밑으로는 안 줄어들어요 네저 200픽셀 밑으로는 안 줄어들어서 당연히 지금 가로 스크롤이 생겼죠? 네. 이렇게 범위가 부족해서. 근데 여기서 flex-lab을 l a 으로 해주면은 밑으로 떨어졌죠? 네. 근데 이제 밑에서도 1대1, 1대1대1 비율이라 3개라서 지금 요렇게 나와버렸어요. 밑에도, 세, 밑에는 3개고 위에는 5개라서 위에서 다섯 개 서로 1대 1대 1, 밑에서 세개 서로 1대 1대 1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비율이다 보니까. 그래서 꼼수로 그 지금 높이가 지정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높이 좀빼야요 네. 내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원래는 아니다. 숫자를 넣어드릴게요. 1, 이, 3, 4, 5, 6, 7, 8 그리고 아이템 얘네들 숫자를 안 넣을게요. 그리고 높이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일단은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 숫자 없는 애들은 앞에 이제 높이 얘네들 따라간 거예요. 저 높이를. 8, 9아 얘네들은 없어서 밑에 지금 높이가 0, 0, 0으로 깔렸죠? 네 그.. 어 아, 여기까지 9 지금 2 0 0 p 텔로는아 9개가 보일 수 있어서 9개까지가 나온 거예요 밑에 얘네들은 없어졌죠? 네 원래 이게 이걸로 바,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CSS 셀렉터인데요 요렇게 비어있는 애들을 말해요 네 비어있는 엘리먼트 그러면 지금 높이가 사라졌고 아까는 1대1대1이어서 얘가 없으면은 얘네들끼리 1대1대1을 먹잖아요 네 근데 얘는 높이만 사라졌을 뿐이고 이렇게 가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꼼수로 저렇게 빈 엘리먼트를 하면은 요 지금 네, 높이도 안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잘 정렬이 되죠? 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게 플렉스 레이아웃이고요. 아, 어, 간단하게 보자면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플렉스는 비율이다. 네, 제가 지금은 1:1로 해 놨는데 이거를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 우리 흔히 이제 사이드 메뉴랑 콘텐츠 메뉴 그 비율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여, 보여드릴게요. 자, 랩 안에 aside랑 section이 있는데 자, 부모가 flex고 aside는 flex를 2로 할게요. 그리고 section은 flex를 8로 할게요. 그리고 둘다 높이랑 컬러를 줘야겠죠 높이는 1 0 0 p 셀로 하고요 백그라운드는 각자 다르게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딱2대 8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가로만 적었죠? 세로는 안 적고 아그 보여지는 화면에서 비중을 2대 8로 차지하게 된다라는 네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즈에 대해서 2대 8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2대 8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줄여도 음. 2대 8을 가지는 거예요. 음. 아무리 네. 넓어도 2대 8을 가지고요. 그래서 비율 비율로 이해를 하시는 게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이게 비율이 비율이 고요 네. 그 어. 이 많이 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플렉스 레이아웃이고요. 네. 그 원래 깊이 들어가면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잠깐만요. 플렉스 레이아웃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음 아, 그렇지 여기 이게 플렉스 레이아웃을 배울 수 있거든요 네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아, 어, 어디보자 아, 어. 아, 반대구나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옆에 개구리가 오른쪽으로 갔죠? 그저 스티피의 콘텐츠를 무조건 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쓰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밑에만 붙게 해라, 뭐 밑에 붙게라 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자식의 그 저스피스가 어저 스티피가 그거예요 정렬 그 텍스 네. 정렬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영어였는데 저 네.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정렬 비슷한 언어예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은 얘가 스타트 했을 건지 엔드에 있을 건지 막 그런 걸 지정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 적으면 지 울체, 아, 개구리가 오른쪽 그 뭐라고 그러죠? 옆꽃 네, 네, 꽃잎 위에 뭐 이렇게 앉은 요, 요 꽃... 위에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넥스트 버튼이 지금 활성화돼서 넥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음.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아, 이거 재밌네요. 이거 연습할 때 좋을 것 같아요. p c o n t e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 <웃음> 이거 갈수록 어려워져요. 24단계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플렉스 레이아웃을 연습하시기에 좋은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링크는 제가 스카이프에 보내드렸고요. 네. 이거를 활용하시면 그나마 플렉스 레이아웃을 쓰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 단점이 자이 flexible box 레이어습에 대한 지원율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보면은 9부터 지원하지 않구요 10부터 네 일부 지원이네요 앞에 벤더 프레픽스를 붙여야 지원이 된대요 그리고 11도 일부 지원이네요 엣지는 네 지원이 다되고요그 파이어폭스도 뭐 버전이 완전히 낮지 않는 이상 그런거 파이어폭스는 사파리도 그리고 오페라도 지원이 잘되고요 아이폰 사파리도 잘 되고 그놈의 익스가 문제죠 네. 네. 그, 그 익스를 좀 사용한다라는 사이트면 은 플렉시블 레이아웃을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참고로 윈도우에서 사파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버전이 5.1까지 밖에 못써요 음, 네, 네, 그래서 윈도우에서 사파리면 또 지원이 힘들겠죠 지금 일부 지원 밴더 프리스피스를 붙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플렉스를 못쓰면 은 네. 추가로 뭐 디스플레이 속성 같은 걸 사용해서 그 디자인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현업에서는 주로 플렉스 레이아웃은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네. 아이폰, iOS 사파리랑 오페라, 뭐 안드로이드 브라우저 요즘 4.4 다 이상이에요 그리고 뭐 블랙베리, 뭐 오페라, 크롬 폴 안드로이드, 발폭스 안드로이드 i 모바일 다 되죠 네 그래서 모바일에선 사용을 하고요 pc 버전에서는 플렉스를 사실 많이 안 써요 pc 버전에서는 어떤 속도 어떤 걸로 관리 지금은 하죠? 대부분 플로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원율 때문에 네. 플로트는 지원율이 꽤 높아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잘못 썼네. 아, 저게 아닌데. 왜다 빨간색으로 나오지? 로스데 아닌 것 같은데. 플롯. 나 틀렸나? 이제 플로트는 익스가 다돼요 안되는 네. 브라우저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pc 에서는 아무래도 플로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확실히 레이아웃을 위한 용도가 아니다 보니까 플로트 레이아웃은 원하는 표현이 좀 안될 때가 있어요 그 이런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부모가 플렉스고요. 얘를 100픽셀, 100픽셀 하고 백그라운드를 빨간색으로 보여준 다음에요. 에 높이가 없어서 높이 좀 지정해줄게요. 한 500픽셀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부모 기준의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파란색 안에서 정 가운데 그... 일반 디스플레이 블록 속성 애들은 이게 안돼요. 자 이걸 지울게요. 자 위에 그냥 붙어있죠? 네. 얘네들은 높, 그 디스플레이 속성들은 위아래 높이에 마진 오토가 안돼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위아래 마진 오토가 안된다고요? 디스플 i s 이 l a y display display d i s p l a 네 display display display display display 얘네들은 높이 y d i s p 높 a y d 이 s p l 근데 지금 제가 플렉스로 바꿨잖아요. 네. 플렉스로 바꾸면은 자, 자, 자, 자. 자 여기 보이시죠? 맞죠? 어, 네. 위에 아래 좌우 다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플렉스 레이어를 사용하면 그 로, 보통 로그인 창들이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거 표현할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원율이 낮아서 사용을 많이 못하는 편이죠? 음.. 네 그래서.. 어.. 내 블록을 내가 뭘로 해놨더라 <웃음> 뭘로 해놨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네 얘는 포지션으로 돼있네요 주원율 때문에 포지션으로 해놨어요 포지션은 포지션으로 가운데 정렬하는건 되게 쉽거든요 네 그.. 잠깐 알려드리자면은 탑이랑 레프트가 지금 50%죠 네. 그니까 위랑 왼쪽으로부터 50%하면 한 요정도 요 정도 돼요 네 거기서 딱이빡 박스 어딨어 딱이 박스 사이즈의 절반만큼씩만 마이너스를 하면은 가운데로 가야 네 그.. 어.. 예상이 되시려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네네 네, 이거를 이제 저 박스 사이즈의 절반만큼만 빼면은 가운데로 가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일일이 약간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그런 값 주지 않고 딱그 값만 빼서 가운데로 옮겨놓은 거네요. 제가 이해를 잘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탑이랑 레프트만 지정을 해놓고 네그 지정해놓고 네, 얘 사이즈의 절반만큼만 뺀 거예요. 약간의 꼼수죠 박, 박스 어떻게 보면. 사이, 네 맞아요. 박스 사이즈의 절반만 빼서 네. 이제 그게 가운데로 올수 있게 보이게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 네. 플렉스 레이아웃은 실제로 얘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이이웃 상에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 e t 레이 s t h 좀 어려운 녀석인데 o 어, u 렇게 아까는 얘는 포지 o i 로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간단하게 포지션 안 쓰고도 이렇게 see the position of the day. o 레 e t s g 번주 CSS. 를 했고 음, 간단한 h t m l 마크업 들어갈게요 네자 h t m l 창을 지금 v s 코드 보고 계시네요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go. Let's go. Let's go. Let's 어 어디 보자 아티클 프리뷰라고 저거를 는데 제가 요거 혹시 뭔지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음 기사 만들기 이런 거? 오 뉴스? 맞아요. 아 어, 네버 이렇게 돼 있네. 어 보기 싫어라. 이런 <웃음> <웃음>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딱 음, 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프리뷰인데 이거를 짜는 그러니까 마크업을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 뉴스나 저런 걸 아티클이라고 하죠. 음. 스펠링이 맞았나 모르겠네. A R T I C L E. C L E. C 혼나고 있어. <웃음> 아, 제가 아티클을 그렇게 쓰, 자주 쓰는 편이 아니라서. 네. 그건 변명의 그게 아니야. 아 예. <웃음> 중학 단어, 중학 단어. 아 예, 제가 영포자라서요. 알았어. 아, 유진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 아니야, 누군가를 제가 누군가를 까기 위해 태어나신 <웃음> 맞아 잠깐 잠깐. <웃음> <웃음> 누군가를 까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셔요. 함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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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헤딩 h 태그들은 그 데이터 계급처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티클 하나밖에 없어서 일로 할게요. 네. 아 복사하기 되게 귀찮을 것 같지만 이렇게 꼼수로 복사를 해볼게요. <웃음> 나도 자주 <잘> 그래. <모르게. 웃음> 이렇게 꼼수로 복사를 하고요. 자, 요어 캡션 같은 것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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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제가 일단 여기는 추가를 할게요. 오늘 2017년 9월 3일로 네. 이게 하나의 마크업이에요. 지금은 네. 어, 이미지 막아놨네. 이미지를 막아놨어요, 네이버가. 트래픽 때문에 막아놨나봐요. 그러면은 구글로 가서 제발... 애플이 나올 것 같긴 했지만, 그렇지. 난이 애플로 원했어. <웃음> 아, 그, 그 애플을... <웃음> 저 비싼 애플 말고 싼 거요. 아, 네네네. <웃음> 자, 이런 식으로 복사 하나 해 볼게요. 주소만. 네. 네. 어이쿠. 잘나오네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큼직큼직하고 막... 네, 정 정리가 안돼 있죠? 네, 그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이거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여기서 CSS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 리셋 CSS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 아, 네 그. 네. 커원 커원 CSS 그 말씀하신 거. 네. 네. 네, 리셋 CSS 요것. 아, 네네네. 네, 네, 네 그거요. 네. 이거 리셋 CSS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제, 제가 드린 기탑, 거기로 바로 연결을 하셔도 돼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가 사라졌다. 커서 그런가 보네요. 컴퓨터가 별로 안 좋네. 잠깐만요. 이거 링크가 이렇게 안나 아, 저거 링크를 어떻게 써야 되지? 카피패스. 플러그인을 안쓴 지가 오래돼서 이거 링크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는 분? <웃음> 음. 혹시,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플러그인을 하도 안쓰다가 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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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클 예 네. 사이즈를 보통 저런 프리뷰 같은 애들이 거의 어 200px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 그러니까 아, 사진이요? 아니요. 범위가 아 범위요. 네. 네, 네이버도 보면은 네, 요 사이즈가 요 사이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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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야 좀 프리뷰 같아졌죠? 음, 네. 그리고 제목은 좀 일반 애드보다 사이즈가 커야겠죠? H 일은 네. 폰트 사이즈 한1사 픽셀로 하고요. 폰트 두께는 볼드로. 네.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봤을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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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감싸주고요. 구분, 똑같, 두개다 똑같은 클래스, 아니, 엘리먼트라 구분자를 줄게요. 클래스,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얘는 클리어 픽스가 있어야겠죠. 네. 플로트, 레프트. 블루트 블라이트 하면 이렇게 지금 보이실 거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네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가 막 길어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벌써 아그 밑으로 쭉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사이즈를 떨어지자. 네네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이즈를 지정을 할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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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날짜만 테스트라인을 라이트로 할게요. 텍스트 정렬을 오른쪽부터 이렇게 음, 그럼 지금 네. 간단한 이런 아티클을 하나 만들어봤고요. 이게 이제 모이면은 아까 같이 네이버에서 봤던 그런 리스트들이 되겠죠? 네. 아, 어, 저한테 스크린샷으로 해본 거 보내주시겠어요? 그 코드 좀 잠깐 볼수 있을까요? 네 그... 따라하고 있었었거든요 지금 보내줘야 돼네 스크린샷으로 보여주세요 네 나중에 보내줄게 <웃음> 지금 졸려서 안하셨죠? 응. 아니 열심히 보고있어 보고만 계시죠? 응 <웃음> 근데 그것도 보여줘 나열해놓는거 어떤거야? 나열해놓는거 나열하는거요? 네, 일버처럼 아 그래요? 어그 스카이프로 올리면 되나요? 네 스카이프로 스샷 보여주세요 감지나 잘 따라하셔. 아예저 이미지가 없어서 다 나와 보고 바로 아니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미지는 저도 따악했겠네. 아 근데 디자인 <웃음> 디자인은 나중에 봅시다. 지금은 아, 나 지금 까는 담당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아아네 <웃음> 디자이너 저... 아니랄까봐 지금 아네 바쁘게 따라하고 있는데. 자, <웃음> 네, 네. 나열해줘 나열. 아니요 주인님 자, 잘못이 아니에요. 네 <웃음> 아, 아니. <웃음> 탓이야 네 <내> 탓. <웃음> 지금 디자이너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관통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는 어쩔 거예요. <웃음> 아예 나 원래 용이만 깔라 했는데 <웃음> 졸려서 그래 졸려서. 아 졸려서 막그뭐 모르고 있어 지금. 아휴. 개념이 없어. 못 됐어. <웃음> 인성이 쓰레기가 됐어. 아 자책을 하고 계셔. 자 아티클을 볼게요. 그 아티클에서 네이버 거를 한번 봐볼까요 다시? 쓰레기가 짠. 아이 말이죠. 편집할게요. 네. <웃음> 아 <저러세요. 웃음> 아니,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아.. 눈 나쁜.. 아.. 내 네, 아, 네, 네, 본심이.. 본심이 나와 버렸어요 네 눈갱당해가지고 제가.. 네.. 잘못했습니다 <웃음> 호! 어휴.. 저런 코드를 아직도 쓰고 있다니.. 네뭐 버전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눈갱당했어요 음. 하이 편집 안해.. 나.. 아 나도 녹화 중이구나 삭제.. <웃음> 어쨌든 편집은 제가 아닐까요자 일단 아니, 네. 따로 합적으로 아티클 하나는 제가 아까 하나라서 아티클로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여러 개잖아요. 예. 일종의 리스트예요. 보면은 그렇죠? 음흠. 네. 리스트에다가 보면은 링크가 있는 애들이에요. 네. 예. 즉그 순서가 없는 리스트겠고 링크를 음흠. 사용하는 영역이겠죠. 그런 기본 구조가 순서가 없는 리스트에. 링크를 가진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벌써 3데스가들어올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아까 아티클 안에 있던 요 표현들 있죠 이게 들어가면 되는거예요음 이거를 이렇게 넣을게요 구조만 바꿔서 자 그래서 아까 아티클을 많이 사용을 안한다는게 이런 경우가 다반수라서 네. 음. 이런경우가 아니면, article, 하시면 돼요. 근데, l i s 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 k a a 태그 안에 다 스판 스판 스판 스판 스판 스판 스판, 스판 이었잖아요 아 못보셨나요? p a n span, span, span, span, a 태그 안 a 스판 이미지, 음. 스판, 스판, 스판, 스판, 스판 테이블 아닙니까? 아니, 테이블이 아니고 스판 태그로 사용을 한 TD, 거네 Td, Td 저거 그럼 뭐여? 이거야? 이 클래스를? 네, 이거 클래스예요 여기 클래스명 음. 버전을 볼까요? Htm5에요! l 미친 것 같아요! 혼나야 돼요 오버전을 저렇게 쓰다니 용납할 수 없다 구글 가세요 구글 <웃음> 레이버를 짓누르세요 어쨌든 자 A태그는 링크의 영역으로서 원래 저게 HTML4 문법이에요 일라인 얘가 일라인이거든요 일라인 안에 블록이 들어갈 수 없다 여서 저렇게 된 건데 HTML5는 컨텐츠 범죄라고 제가 링크 드렸죠 네. 그걸 보시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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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으로 하죠아 어, 좀, 그나마 좀 작아졌네 자 그러면은 자 얘네들 글씨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마우스 커서도 포인터로 바뀌었어요 링크로 네그이 어, 상태에서 아까 아티클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클래스 사용을 안했는데요 지금은 구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사용을 할게요. 자, 감싸고 있는 ul 태그에는 리스트라는 간단한 클래스를 줄게요. 네. 그리고 li 내에는 어, li 안에 어, 리스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클래스 따로 주진 않을게요. 그리고 a 태그도 어, a 태그에 클래스를 줄게요. R-A-R-T-I-E C-L-E 네. 그 순간에도 틀리고 있다니 대단하다 열받냐? <웃음> <웃음> <웃음> <얘 맞냐? 웃음> <웃음> 자, H1에는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주고요 저는 랩으로 해놨는데 랩 말고 음, 캡션으로 할게요 이렇게 준 다음에 자 리스트 안의라인는자 레이어 정렬하는 방법 중에 뭐를 써볼까요? 플로트를 쓸까요? 플렉스를 쓸까요? 플로트 한번 해주시죠 그렇지. 많이 네. 쓰니까 플로트 아. 레프트 이제 쓰는 아까 똑같이 2 0 0으 하죠 200 픽셀 그리고 아티클한테는 애가 지금 a 태그가 인라인 상태예요 네? 그래서 마진이랑 패딩 같은 거안 먹는 상태라서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벗가지고 패딩을 5픽셀 줄게요 그리고 아티클 안에 이미지는 우리 아까 아까처럼 100% 겠죠? 그리고 h1이 아니라 타이틀은 아까와 같이 폰트 사이즈 14에다가 폰트 두께는 볼드로 하고요 빠르면 말씀하세요 네. 그 캡션 안에 left, r right. i 네, 그러니까 plot left, 이 l o t right. 0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적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지금 4뎁스로 끝이 났구요 내 네, 리스트니까 하나만 있진 않겠죠? 1,2,3,4 4개 네, 5개정도로 하고요 저장. 여기까지 되셨나요? 어, 아니요 잠시만요 네, 이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을게요 네 누나는 안하고 계시죠? 열심히 보고 있어 <웃음> <웃음> 그렇다네요 음. 아유, 아니 나는 근할줄 아시니까 네. 스크립트 때 멘붕을 겪을 지야 <웃음> 아야 아야 <웃음> 그거랑... 아네 됐습니다 네자 그러면 화면이 아마 따닥딱 따닥 붙어서 정리해될 거예요 어우 어우 극혐 <웃음> 죄송해요 이거좀 뺄게요 이게 이제 음. 아 패딩때문에 좀 떨어져보이긴 하네요 네. 근데 컬러를 빼먹었네 a 태그제 리셋에는 에이테그에 대한 컬러값이 초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티클 클래스 있는 애한테 컬러를 줄게요, 검은색으로 그리고 타이틀에 빼먹었네요 마 마진 g i n 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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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화좌우 다오 픽스시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공간을 가지고 있죠 마진 그래서 네. 이렇게 정렬이 가장 간단한 정렬 방법이에요. 아, 아까 플롯에 대한 속성 중에 공간이 부족하면은 떨어 떨어진댔죠. 네. 그래서 줄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좀만 부족해라 네, 이렇게 돼요 음, 네 그럼 약간 좀 보기가 흉해요 그렇죠? 음. <웃음> 그래서 저는 플렉스 정렬을 좀 사용하는 편이에요 보여주시죠 뭐지 이 빡침 <웃음> <웃음> 아니 다 보여줘야지 <웃음> 이상해 아니 말투가 어, 약간 맞... 네. 말투가좀 그래 있는데 <웃음> 불어냈어? 좀 그래? 아니야 됐어요 <웃음> 자 디스플레이 아까처럼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고요 네 자, 플렉스 랩이번에 리스트라서 감싸줘야겠죠? 어 아, 너무 찾았어 <웃음> 오타는 일상입니다. 어디에 오타에다가 난지만 알면 돼요아왜 이렇게 얇지? 누가한테 배웠어요? <웃음> 타고났어. <웃음> 이게 어쩔 수없을요 <웃음> 자, 그플롯트랑위드스 속성을 지우고 플렉스로 대체할게요. 네. 1, 0, 2 0 픽셀에서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죠. 가로 1배수고요. 세로 0배수. 주인을 따라가지 않고요. 가로의 최소 사이즈는 200 픽셀입니다. 200 픽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네? 맥시멈 같은 건 안정해요? 맥시멈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은 안정해요? 미니멈 안정해요? 네, 미니멈 안정이에요. 아 그래. 그래서 f 를 누르면은 우아 위 아래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음흠. 왜인지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죠. D D 그면 짠! 다시 두 줄이 되었어요 네자이 상태에서 아까 플로트랑 마찬가지로 줄여볼게요 음 훨씬 좋다 오 확실하게 다르죠? 이렇듯, 플로트는 원래 레이아웃을 위한 놈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치만 훨씬 보기 좋은데? 아니요, 플렉스가, 아니 플로트가 한계가 있고요. <웃음> 플렉스는 응. 레이아웃을 위한 용도예요. 지우님 응. 코드 안 치셨으면 이거 보고 쳐주세요. 네, 지금 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역시나, 좋습니다. 스샷을 보여주시죠. <웃음> 아, 이게... 아, 뭐라 해야 지 음. 아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 아 이게 뭐라 해야죠? 그플로트에 그 대한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아. 플렉스에 대한 것도 갖고 있어야 되가지고 <웃음> 코드를 아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못 보여주겠어요. 못 보여주겠어요. <웃음> 아 예, 진짜 지금 너무 더티더 티해서 못 보여주겠어요. 그걸 알려주셨어야죠, 용인님. <웃음> 그 그거. 아 이게 느낌표 땡땡 그. 네? 그거 어, 아 숨기는 거. 아? 숨기는 거. 아 주석 처리야. 어 어. 아네 주석 그 잠깐 안 보이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그 네네. CSS 부분은 주석 주석이라고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어, 설명을 네. 적는다고 많이 쓰는데 네. 이거를 지금 회색으로 다 변해버렸죠. 네. 이건 적용이 안된 부분이에요. 음, 네. 그래서 네, 다 날라가요 이렇게. CSS는 이거로 가리실 수 있고요. 네. HTML 주소은또 달라요. 이건데 가로 열그 꺽쇠 열고 느낌표 슬러시슬러시 슬러시, 아니, 아니 하이픈 하이. 하이픈. <웃음> 아. <웃음> 찌찍해요 찌찍. 찍찍. 하이픈 하이픈 찌찍이. 네 찌찍. 찌찍. <웃음> 한숨 나온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가려진 거예요. 여기 네. 보면은 하나가 빠져있을 거예요. 아까보다. 제일 앞에 하나가 빠져있죠? 요거. 지금 표시가 안 되죠? 네. 이렇게 빠진 거라서 잠깐 안 보일까 할수 있어요. 음. 이렇게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결과물을 볼까요? 아 재배 코드 쪽은 가려놓은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네. 아 뭔가 따, 따라가긴 했는데 이거 이상, 이상하게 나왔어요. 네. 아 네.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해보세요. 우리에겐 강의가 있어. 두 영상 강의. 아 네. 그거 보고 다시 따라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잘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네, 네. 잘안 나와요. 지금 일렬로 일렬로 쫙쭉 정렬돼 있거든요. 이게 가로로 정렬이 되야 되는데 음. 정말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네 아마 저는 지금 제가 화면을 한번도 안보고 쳤잖아요 네 이게 알려드리면서 좋은건 아닌데 저는 이미 이걸 쓰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버렸는데 다음에는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놓치면 아, 요 잠깐만요 아 진짜 지금 좀 이상해요 아 그러면은 아, 따, 따라, 따라 했는데 지금, 보내, 지금 보낼게요. 따라 했는데 이상해요.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아, 안 돼요. 그림처럼 안 나와요, 지금. <웃음> <웃음> 자, 자 그러면은 <웃음> 네. 제, 제 영상 공유를 중단하고요. 네. 치윤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아, 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아, 잠만요 놀라운 강의 진행력이시네요. 한두 번 해보나요? <웃음> 자, 아, 네. 아 잠깐만요 대화 창좀 씌우고, 자 어디 보자. 네그 지금 하이픈으로 네개 해놓은 데 있잖아요 리스트 밑에. 여기요. 네. 네 거기는 가려줄게요. 그 슬래시 별 하고요. 네 음. 스타일 음. 바로 앞에다가. 네. 네별 슬래시에서. 여기, 여기요? 네. 아니요,요 반대로. 에별별 네, 아니요요. 그 <웃음> 단어를 <웃음> 반대로 <순서만> 별 하고 <웃음> 슬래시요. 네. 별하고 슬래시요. 네. 이 네, 네. 그러면 지금 회색으로 된 부분이 그안 나오는 곳이에요. 오, 적용이 네. 안된 부분. 그대로 오, 저장을 네. 하시고요. 네. 어, 밑에도 네. HTML도 아티클 있죠? 네. 아티클 부분 한번 드래그 해 보세요. 네, 여기 여기 네. 밑에까지요. 밑에 아티클까지 아니이 아니요요요. 아티클만요. 잠시만요. 네. 네. 아티클만. 어, 아. 네. 저 아티클 영역만. 여기요? 네, 네, 네. 그리고 컨트롤하고 슬래시 눌러볼까요? 컨트롤 슬래시요 네. 어, 네, 오. 네, 이러면 주석 처리가 돼요. 단축키인데. 오 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이 부분 안 나올 거예요. 네. 네. 볼까요? 오, 음. 어 네. 맞아, 저 문제일 것 같았어요. <웃음> 아. <웃음> 네자 네. 아.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단계가 남았네요 지금 음. 화면을 봐보면은 네 결과 화면을 보면은 위에는 정렬이 잘 되는데 밑에는 겁나 크게 나왔죠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뭐 추가할게요 잠시만요 아까 mpt는 네, MP. 추가 잘 하셨어요 네 스크롤 내려서 밑에 봐볼까요 네. 제일 밑으로요. 쭉쭉 어, 빈에는 어디 갔어요? 빈게 어, 없는데요. 빈 거가 뭐죠? 그 li 태그에 지금 자식들이 다 있잖아요. 네. 어, 엔터 치고 에, 아, 이, 여기요? 아니요. 제일 마지막 엘리먼트에서 엔터 치시고요. 네. 네 li 태그 추가할게요. li 태그 하나. 네. 네. li 닫아주고요. 아, 네. 잠시만요. <웃음>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네, 닫아주시고 네. 그 Alt s h 누르신 다음에요. 방향키요. 네, 네, Alt s h i 누르고 방향키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눌러보세요. 네, 복사해요. 네. 네. 지금, 네. 이걸 지금 알려주시다니. 그리고 저장하신 다음에. 혼자 실리콘 네. 막 쓰다가. F2 눌러볼까요? 오. 네, 이저 인피티가 가로 사이즈를 같이 가져줘야지 지금 인피티가 네. 없으면은. 화면에 보, 잠깐 화면 볼게요. 네. 한전 위에가 다섯 개고 밑에가 4개잖아요. 네 개잖아요. 네. 인피트가 있어서요. 오른쪽에 한칸 공간을 차지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없었다면은 마지막에는 지금 화면에서 마지막에는 하나잖아요. 네. 어, 지금 저희가 배유로일 배수로 해놔서 혼자 있으니까 부모 사이즈 혼자 다 먹겠죠. 네. 그래서 아까처럼 크게 나왔던 거고요. 저 인피트를 추가하면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인피트들이 3개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가 1대1대1이 돼서 위에 애들이랑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짤 수가 있어요. 리스트는 플렉스가 아무래도 좀더 깔끔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이라면 이제 지원율 이게 좀 단점이죠? 뭐가... X 네. 버리면 되지 뭐네제 블로그처럼 X 버려버리면 됩니다 ㅎ <웃음> <웃음> 네네 오늘... 오늘도 딱한 시간 했네요 어땠나요? 네딱 좋았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어... Q&A 받을까요? 아니면 영상 보고 준비해 오실래요? 아제 영상, 영상 보고 해 볼게요 네 영상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네, 아무... 처음까지는 이론까지는 이해가 있는데, 확실히 네. 직접 쳐보면서 하니까 음, 확실히 그럴 확실히 것 같아요 필요할 것저 클래스 여러개 붙고, 뭐 사드스 같은거 음. 그리고 또 파악하려면 좀 걸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네 그럼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음. 네. 녹화 중단할게요 네. 뭐?